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향단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메종 프란시스 커정의 세 가지 장미향입니다 여러분 메종 프란시스커정의 장미향이 세 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아라로즈 두 번째는 로 아라로즈 세 번째는 옴무아라로즈입니다 롬무라고 해야 될지 옴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성용 장미향수인데요 이번에 제가 메종 프랑시스 커정 장미 향수를 구매하면서 다른 샘플도 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향기를 한번 남겨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메종 프랑시스 커정의 첫 번째 향수 아라로즈입니다. 처음에 아라로즈를 딱 뿌렸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장미를 줄기째 따서 맡았을 때 나는 굉장히 상큼한 장미향이었어요. 달달한 장미는 아니고 굉장히 상큼하면서 시원한 그런 향이었는데요. 처음엔 생화향이 그렇게 굉장히 피어오르거든요 줄기와 함께 꽃향이 굉장히 상큼하게 다가오다가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샴푸? 비누 같은 향이 나요 비누라고 하기엔 조금 더 샴푸 쪽에 가깝거든요 장미 샴푸를 만약에 있다면 이런 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 생화향과 줄기향이 나다가 샴푸향 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장미 베이스이면서 샴푸, 그리고 머스크 쪽이 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미향과는 다르게 단내가 조금 적고 상큼한 장미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종 프랑시스 커정의 두 번째 양수, 로 아라로즈입니다. 처음 었을때 상큼 여리여리한 그 자체였거든요. 아라로즈가 상큼하다면 얘는 상큼 달콤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라로즈보다는 어린 장미, 그리고 옅은 장미 느낌이 나요. 로우 아라로즈는 이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분홍색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분홍색인데 이 분홍색을 정말 잘 표현하는 향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분홍색 그 자체의 그 장미를 뜯어서 이제 리치까지 담궈놓은 그 물에다 그 장미 꽃잎을 이렇게 뿌려둔 느낌이에요. 앞에 아라로즈가 샴푸 같다면 얘는 약간 헤어미스트, 바디미스트 이런 느낌이에요. 좀더물 같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뿌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치 담근 물에다가 장미, 분홍색 장미를 이렇게 뜯어놓은 느낌인데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장미는 가라앉고 그 리치향이 확 올라오면서 트로피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점 머스키하게 포근포근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포근포근하 바뀐 그 와중에 리치랑 장미가 퐁퐁퐁퐁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향수입니다 메종 프랑시스 커정의 세번째 향수 오므아라로즈입니다오므아라로즈는 아라로즈 시리즈중 제일 나중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아라로즈, 모아라로즈오므아라로즈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라로즈 계열이라서 장미향이 진짜 많이 날것 같아서 기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남성이 쓸수 있는 장미! 이런 컨셉으로 밀고 나왔는데 제가 맡았을 때는 스킨 향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어려야지 강한 스킨 향은 아닌데 남성용 스킨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장미 잎을 흩뿌려 놓은 것 같긴 해요 지날수록그 스킨 향이 날아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베이스적으로 시원한 스킨 향이고 그 밑에서 이제 장미 향이 꼬물꼬물꼬물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어쩔 때는 장미 향이 잘안날 때도 있어요. 사실 향수에서 남자용, 여자용으로 나눠 나오지만 저는 사실 향수에 남자, 여자용을 잘 나누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향수를 좀 표현을 해보자면 남자분들이 쓰신다면 처음 이렇게 남자 스킨을 써보는 20대 초반의 남성분들이 그루밍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것 같고요. 만약 여성분들이 쓰신다면 쿨하고 시크한 느낌이 뿜뿜뿜 올라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런 분이면 그런 느낌을 더 가미해줄 것 같고 만약 그런 분이 아닌다면 좀더 쿨하고 시원한 분위기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라로즈랑 로아라로즈 그리고 옴모아라로즈 이 세가지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제이 사실 옴마라로즈는 완전 좀 다른 분야 느낌이라서 좀 떼어놓고 아라로즈랑 로아라로즈를 비교해보자면 요 아라로즈는 좀더 상큼하고 시원한 분홍색이지만 좀 붉은 분홍색이죠 그런 장미라면 로아라로즈는 정말 여리여리한 장미잎을 이렇게 뜯어서 리치를 가득 담고 물에 뿌린 느낌이에요. 그두개도 그런 식으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다른 장미 향수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요 장미 향수가 진짜 다양하지만 이 아라로즈랑 로아라로즈는 좀금 머스키한 쪽에 속해요. 그리고 그둘 중에서 뭐가 좀더 머스키해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매번 뿌릴 때마다 좀 계속 바뀌어서 어떻게 답을 잘못 들을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로아라로즈가 좀더 머스키하고 어느 날은 아라로즈가 좀더 머스키한 날이 있거든요 그래도 두 가지가 정말 매력적인 장미 향수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꼭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합니다 장미 샴푸랑 그리고 뭐 생활랑 같이 있는 장미의 향을 같이 느끼고 싶으시면 아라로즈를 선택하시면 좀더 괜찮을 것 같고요 안 트로피컬한 느낌이 좋아 그리고 리치가 좋아 그리고 허린 장미가 좋아 라고 하면 로아라 로즈를 좀더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메종 프란시스 커정 3가지 장미향을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